이티제를 작사랑할 때 시험을 준비하느라 이티제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이티제와 소통하기 어렵다면 이티제와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루틴들이 존재하므로 식사까지 거르진 않습니다. 대신 식사를 거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티제가 공부하는 곳 근처에서 가볍게 식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0분 정도 같이 밥 먹으면서 간단히 소통하고 쿨하게 보내줘야 합니다. 만약 이티제가 괜찮다면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단, 카공할 때 이티제를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대를 생각해서 외부 장소에서 공부하는데 자꾸 건드리면 다시는 안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10일 전부터는 가급적 소통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안테나 방향을 시험 쪽으로 맞췄는데 만약 안테나 방향이 틀어지면 복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이티제와의 연락을 줄이고 합격 기원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Jey o u n g s <laughs> a n Yul t o n g h a ISTJ YUI Honin Shingo Hashi GLG 1 he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ride Hashi Mayen Secret Yung o s a n Bon Indung Fan Yung o s a n Vlog ASMR d u n Total Nega G Benefit Yul New Leo Suit Subnader Uchuk s a n Dan c a r d Lul Klik c H a Gride Haju Se y o